오늘 듣고 싶었어! 이거를 너무 하잖아 왜? 드립이 <웃음> 어떠서? 오늘은 두누 시리즈입니다 두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인가요? 모르진 않아요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아, 두유는 좋아하는데 <웃음> 왜? 다 드립 보려고 기다리는 거야 그 드립은 아니었어요 아. 두누 시리즈도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처음 들어봤던 두누 시리즈는 네. 두누의 제니였습니다 제니 그래도 굉장히 고가예요한 80만원대 음. 80만원대에서는 가성비가 좋다 어? 저렴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렴이 제품들을 음. 한번 들어보면서 두누 제니랑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고 물론 이제 가격차이가 네. 되게 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고 들어야겠지만 야이두누의 이제 좀 공통적인 흐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오늘 한번 들어보고 네.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DM480이라는 제품과 SA3라는 제품입니다 SA 시리즈가 SA3 말고 SA6도 있고 라인업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DM480을 비롯해서 SA3, SA6 전부 다 아직 국내 에 정식 발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발매야. 네 두노 젠을 저번에 굉장히 좋게 들어가지고 수입사에 네. 좀 요청을 했더니 네. 아직 정발되지 않은 제품을 네. 저희한테 일단 들어보라고 샘플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기획이 성사가 됐죠. 촬영 끝나면 들고 팀은 되는 거가? 내가 신고하고 <웃음> 어. 사식 넣고 <웃음> 어, 좋다. 두노 젠이 사실 많은 분들한테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음. 굉장히 힘있고 음. 펀치감 있는 사운드. 그럼 웨스턴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웨스턴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펀치감이에요. 요거는 한번 형님이 들어보시고 음, 음, 음. 웨스턴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 예, 예. 웨스턴 빠니까 <웃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일단 두노 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레퍼런스는 클래식한 곡을 형의 입에서 나오는 클래식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인데 아니야 진짜 클래식인데. 어. 라이프하우스에. 아 그렇지. 화이트. <웃음> 어, 어, 어, 어. right. 어. 착용감이 특이하네.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느낌이야. 아 그건 형귀 모양 때문 아니야? 안 들려. <웃음> 아까 니지아 처음에 형님 이 궁금해하셨던 웨스턴과 두우의 펀치감은 어떤가요? 모르지. 그럼 왜왜 이런 걸 들었어? 야야야야야! 왜 라이프하우스를 들었냐고 형. 오늘 듣고 싶었어. 펀치감이 궁금하대매 아니 라이프하우스가 펀치를 할줄 알았지. 어, 나그래 이걸 듣고 형이 어떻게 판단하지? 막 그런 거 있었네. 아 오늘의 두 번째 선곡은 세이퍼 피스의워 이제는 펀치감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웨스턴의 펀치감을 육덕짐이라고 한다면 드누의 음. 펀치감은 약간 엣지가 있는 펀치감입니다. 웨스턴은 되게 막 무겁게 뻑뻑 치는 느낌이라면 드누 네. 제는 되게 막 시원시원하게 박력 있게 치는 느낌? 펀치감도 되게 시원시원한 편이고 네. 그런 펀치감을 되게 뒷받침할 만큼 해상도, 분리도 네. 뭐 네. 이런 것들, 밸런스감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두노 젠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 음... 네, 알수 있겠죠 두노의 저렴이 라인업들 DM480과 SA3에서도 두노 젠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느낄 수 있을까? 야젠 듣다가 예를 들니까 이거를 너무 하잖아 아, 제가 <웃음> 장난 아니지요 <아니시오. 웃음> 이게 가격이 10분의 1! 10분의 1을! 쟨 같은 경우 이렇게 모든 게다 폴리시 된 느낌이었어서 음. 그리고 단정하고 음. 소리도 무게감 있고 음. 근데 이쪽으로 뚝 넘어오니까 락음막못 듣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역체감에서 좀 힘겨워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들었지? 나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3곡의 문제일 수 있어요 추천드리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 I think y o 지 괜찮네 아까보다 훨씬 좋은데요 메탈이나 락 음악들 네. 특히나 이제 리얼 악기들로 구성된 음, 음악들은 음, 사실 그런 해상도 라던가 음, 그런 기계 성능이 이제 좀 음, 되게 받쳐주지 않으면 약간 듣기 힘든 음, 그런 음, 케이스들이 생겨요 음, 음, 음. 마찬가지로 지금 DM480에서도 네. 그런 음악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즐기기에는 음, 기계의 퀄리티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음, 거는 사실이에요 음, 음. 가격대가 지금 한 8만 얼마대로 네. 지금 그게 이제 직구 가격이거든요 음, 정발된 음, 가격이 음, 아니기 음, 때문에 음, 음, 정식 수입이 되고 한 네. 10만원 초반대에 뭐 이렇게 형성이 음, 음, 음. 되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뭐고 가격대에서 리얼음악 사운드들을 즐긴다 라고 음, 음. 하기 어차피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 음, 음, 음,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네. 약간 이런 팝음악이라던가 전자음악계통 이런 네. 것들을 들었을 때는 DM480이 또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귀에서는 약간 저음이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폼팁을 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어, 그렇죠 폼팁 같은 걸로 저음을 조금 더 보강하시면 훨씬 더 그런 저음역대의 그런 양감을 느끼면서 음악을 좀 즐길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이 DM480이 무게 중심이 살짝 위에 있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묵직하게 떨어지는 음, 느낌은 아니어서 음, 음, 음. 하이햇이나 이렇게 좀 하이 대역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부스트가 돼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떠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라서 폼팁이나 이런 걸로 처음에 양감만 조금 보강을 해준다면 네. 훨씬 더 재밌게 음악을 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두누 시리즈이기 때문에 음, 음. 두누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펀치감 그런 힘요런 음. 느낌들은 비슷하게는 좀 가지고는 음. 왔어요 음. 하지만 이제 기기 자체가 음. 젠처럼 그렇게 네. 막 해상도가 좋고 막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받쳐주지는 못한다 젠을 기대하면 강도야 <웃음> SA 시리즈도 한번 들어보시죠 스튜디오 SA3야 스튜디오에서 만드나? 포토 스튜디오 이런 거 <웃음> <웃음> 드라이버 조금 왼쪽으로 시크퍼피스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워을 들었을 때는 살짝 그의 향기가 나는데요? <웃음> 냄새가 살짝 <웃음> 납니다 어, 여러분 채취가 좀 묻어있는 그런 네, 느낌적인 예. 느낌 젠하고 질감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아유. 다만 젠처럼 펀치감이나 밀어대는 느낌은 고스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눈앞에서 치는 것 같아요 아 젠보다도 음. 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네. 가까이 와 있는 느낌 이에요 네. SA3가 왜 젠의 향기가 나는지 아세요? 왜요? 가격이 좀더 있거든 <웃음> <웃음> <웃음> 아까 거보다 어. 아. DM480보다 음. 좀더 비싸거든 아. 그 그러니까 쟤네 조금 더 가까운 아. 거같 아. <웃음> 그래서 스튜디오구나 아, 그렇죠 음. <웃음> 스튜디오 네. 라인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SA 3도 있고 SA 6도 음. 있는데 네. 스튜디오 라인업과 이게 두노 젠에서 내려오는 이 시리즈들은 음. 뭔가 느낌이 조금 달라요. 또뭐 그렇게 들어보면 SA 6처럼 뭔가 젠과 약간 가격대가 비슷한 이어폰으로 음. 비교를 하면 음. 아 얘네가 칼라가 좀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SA 3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컬러감을 느낄 만큼의 그런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음음. 어쨌든 젠이나 뭐전의 시리즈와 비교를 음음. 한다면 SA 3 쪽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는 만큼 네. DM480보다는 조금 더 젠에 좀 가깝더라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전면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느낌은 사실 젠보다 더하기는 하죠 더 해요 아 그렇죠 <웃음> 스틱퍼피에서도 그런 게좀 음.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레퍼런스 곡인 네. BTS BTS가 막 눈앞에 와가지고 막 <웃음> 노래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앞에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스네어도 막 빵빵 앞에서 치고 네. 있고 사실 이 대목에서 네. 왜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잘 모르겠긴 해요 <웃음> <웃음> 그래도 어쨌든 SA3가 직구 가격으로 한 16만원 중반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어, 국내 정식 발매됐을 때그 음.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또 이렇게 뭐 나쁜 이어폰은 아니다 네. 어, 괜찮은 이어폰 중에 하나고 약간 두누 스타일을 조금 느껴볼 수는 있다 그렇죠 두누의 음. 향기가 납니다 아, 향기를 느껴볼 네. 수 있는 그런 약간 두누 시리즈의 입문격 네. 이런 걸로는 한번 들어보실만 하다라고 네.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3에서도 DM480과 마찬가지로 조금 무게중심이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저음의 양감이나 이런 것들은 폼팁으로 보강을 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어폰의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이제 직구로 먼저 구매를 하셨거나 정식 발매가 된 후에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음의 양감이 조금 아쉽다라고 음. 느껴지시는 분들은 폼팁으로 조금 튜닝을 해서 들으시면 음. 약간 간더 무게감 있는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음이 많아지면 음, 음. 이 무게 중심도 내려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노 이 브랜드 자체가 네. 약간 이 펀치감이나 음. 그런 공격적인 느낌들은 음. 네. 이 저렴이 라인업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무게 중심만 튜닝이 된다면 네. 어, 또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목> 오늘은 이렇게 두누 시리즈에서 젠과 그 다음에 저렴이 라인업이었던 DM480, SA3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들어보면서 두누의 향기를 네. 한번 느껴봤고요 두누 시리즈 이어폰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시간을 안주냐 클로징 할때 내가 저는 두유를 좋아합니다를 칠라 그랬는데 아, 크로직... 시간 아직 아 그냥 클가 다시다 다시는데아니아니 계속 타이밍 재고 재밌었는데... 있었대. 아니 <웃음> <웃음> 내가 요거 이걸 늦게 형 아직 카메라 안 껐어. <웃음> 아직 카메라 안 껐으니까 이걸 늦게. <웃음>